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8번째 러블레터네요. 나누는 사랑. They shared everything happily and freely. They shared everything happily and freely.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어, 거의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네요. 음, 그 영어 요 짧은 문장은 사실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CV 기준으로 요게 사도행전 2장의 44절 끝부분 후반부에 나오고 Happily and freely라는 부사는 역시 CV 기준으로 46절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인데 어, 전체적인 컨텍스트 문맥으로 보아서 그들이 가진 것을 Happily and freely 행복하고 자유롭게 어, 또예 f r 가 여러분 공짜란 뜻도 있죠 예, 이렇게 나누었다는 문장으로 제가 붙게도 약간 종합을 결합을 했습니다 얘님인지 되시죠 음, 제가 가끔 이렇게 하죠 어, 사도행전 2 장에는 초대 교회가 굉장히 그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참, 굉장히 드라마틱한 체인 변화죠.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이제 다 이제 낙심해서 도망가고, 예,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또그 극적인 사건이, 예, 하나님의 영인, The Holy Spirit, 성령에 충만,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이들이 확신에 차서 이제 어 그들 곁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 주변에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음 굉장히 놀라운 사실 변하죠. 예. 잠깐 그사등전 2장 40절을 영어성경 잠깐 보면 어... 이런 표현으로 변역이 되어 있습니다. I beg you to save yourselves from what will happen to all these evil people. I beg you. 여러분을 간청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save, 스스로를 자신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What will happen to all these evil people. 예.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악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이런 무서운 그런 어 심판과 벌에 대해서 수로를 구원해라 뭐 이런 어네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메시지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이기 전에 그들의 삶에 정말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그들의 생각과 모든 삶의 어떤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었던 그런 생생한 일에 대한 정말 영어로 위 i 니스라고 하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의 아들에 매료되어서 예, 그들의 삶을 던지고 쫓아갔다가 다시 뭔가 예, 죽음의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가 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이후에 어이 그분의 가르침이 진짜였구나 팩트구나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어 정말 다시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교회가 힘있게 출발하는 장면이 이 사도 왼전 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표현은 어 사실 이 신과의 사랑의 러브스토리 저도 여기 매료된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믿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의 가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예, 그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리즌식 시민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뭐, 우리를 포함해서 할수 있는 거는 더 움켜지는 거거든요. 예. 더 나의 것을 움켜주고, 진짜 내가, 어, 못 쓰면 그냥,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내가 움켜지고, 예, 그걸 지키다가 또 이제, 예,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인생일 수 있는데, 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참 어, 신선한 이유는 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움켜쥐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예, 이게 무슨 지시에 따라서 했다기 보다는 happily and freely 이 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행복하게 나눠주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freely 자유롭게 예, 눈치 보고 막 어, 이제 내가 나눠줘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뭐 오히려 이제 그 여기 기록 속에 그렇게 이제 어 이런 행복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눈치 보면서 속이면서 했던 그런 예 그렇게 했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기록이 돼 있죠. 예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가혹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벌을 내리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속이고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봐도 So they were like family to each other.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2절 후반부에 보면 서 이게 they were like family to each other. 서로에게 가족과 같았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정말 뭐 나누는 거잖아요. 예. 어, 식구라는 게 음식을 일단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는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 사실 뭔가 생동감 있고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47절, <웃음> 죄송합니다. 이장 거기 마지막 부분에 47절에 보면 Everyone like them, everyone like them.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을. 뭐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막 움켜져 쥐고 온게 아니라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물론 미친 사람들로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 좋아서 하니까 계속 이 부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Happily and freely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Each day 47절 후반절입니다. Each day the Lord added to their group other. 메시지에 어, 예. 보면은 어, 수를 증가시켰다. Every day their number grew. 예, 수가 성장했다 늘어났다. As God added those who were sav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add 계속 이렇게 더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어그 당근마켓 예, 생활밀착형 우리 신과상에 빠진 크리스가 생활밀착형인 예, 거 아시죠? 예, 제 주로 관련된 어 제가 이제 카페를 다시 재계약했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계속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그 이전에는 약간 이제 맥시멀리스트 적인 기질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는 다 끌어 모으는 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회의를 많이 느끼면서 어 공간을 중시하고 여백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카페 인테리어 컨셉으로 어제 많이 바꿨습니다 예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비울 수 있을까? 정말 최소한의 또 컨셉 있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전에 썼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당근마켓을 이제 계속 제가 사용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근데 여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료로 나누기도 하고 어, 또 때로는 중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팔기도 하고 반대로 제가 나눔을 받기도 하고 사, 사오기도 사 하고 이런 활발한 나눔이 지금 이루어지는 당근마켓이라는 것은 어, 앱입니다 앱 나이가 많으신 분이 혹시 들으시면 잘 모르시면 어, 저 사람 무슨 당근 당근 파는 데서 어디 또 이렇게 오프라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당근마켓이 익숙한 분들은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얘기 나눠 하고 당근마켓이 뭔지 모르는 분들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겠죠 예. 어, 저는요 그 교회 부흥 당시 의 이유 당근마켓이 이렇게 인기 있는 앱인 공통점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필요한 것을 정말 이런 것도 갖고 갈까 제가 무료 나눔 올리면 거의 그날로 뭐당일히 처음 뵙는 분이죠 누군가 와서 아 제가 이게 필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나눔을 받았던 주로 이 제가 제 살고 있는 곳 근처나 멀리까지는 못 가니까 어 이렇게 어 제가 필요한 거를 살까 하다가 혹시 근처에 나누어 주시는 분 있나 찾아보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죠 당연히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만나면요 저기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면 이렇게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 되게 이제 정말 오늘 그, 계속 그 부사를 얘기합니다. happily and freely. 아 이거 잘 사용해 주세요. 오히려 아 나눔 받아줘서 감사해요. 굉장히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와 이거 나였으면 팔았을 것 같은데 이분 나눠주시는 이런 물건들도 있었어요. 예. 물론 저도 그런 적이 또 있고요. 예. 어 어느 횟수가 더 많은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당근 마켓이 굉장히 잘 되고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수천 명씩 하루에 늘어나는 그런 물론 거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 이전에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 신과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자각 뭐그것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아,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나 떠났었구나 나를 만든 창조의 주인을 내가 떠났었구나 이런 더 훨씬 근본적인 자각 이후에 그 나눔이 더 힘이 있었겠죠 예, 물론 당근마켓은 어, 또 무료로 나눴는데 나는 받은 다음에 뭐 이런 걸 나눠주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걸 나눠주시면서 아, 무료 나눔의 끝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어느 아저씨, 예, 저보다 훨씬 연세가 있는 예, 저희 집근처에 사는 분 어, 얼굴이 떠오르네요. 예. 그러나 어쨌든 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당근마켓 네기를 드린 이유도 그렇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모습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 나누어주고 싶은 가치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나누어주고 또 나눔을 받고 싶은 이런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나눔은 곧 사랑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누는 사랑이에요. 한국말 제목이 그런 깊은 욕구가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천국은 어, 분명하게 오늘 제목 Happily and Freely 행복하고 자유롭게 나누어 주는 뭐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데가천국이겠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 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살게 될 천국도 그런 곳일 거예요 어,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눔을 받고 나누어주고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있기까지 저에게 그렇게 해플리 앤 프릴리 나누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눔을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서구권 선교의 콜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고 그런 관련된 일을 했었던 얘기를 간혹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제게그 기쁘게 이런 이미지로 떠올랐던 사람은 사실 제가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을 할때 거기 선교 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였었고, 어 그때 그리스는 사실은 화려하지가 않고요. 당시에도 나라가 무리해서 빚을 내서 올림픽을 준비해서 사실 국민들이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도 느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 어... 얼굴도 떠오르고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 이렇게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몇 명씩 나누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 이제 히치하이킹 같은 거 택시가 안 잡히면 히치하이킹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좀 사람들이 다혈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비슷해요. 되게 가족적이고 따뜻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태워주면 특히 이제 저희 나, 비슷한 나이 또래 같다 그런 젊은이들은 어 너무나 여러, 영어로 하면 generous 한 거예요. generous가 이렇게 진짜 물질적으로 잘 해주는 거제너럴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돈을 주겠다고 절대 안 받고 오히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 내가 네가 내일 다니는데 내가 이 차로 다 태워주겠다 막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참 그런데 그 얼굴이 오늘 제목 또 얘기할게요. Happily and Freely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 우리 내일 여기 자 제가 길치라서요 어 영어로 테러 i 센스 오브 i 렉션스죠 그래서 아, 여기 좀좀 안내해 줄수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닌데 먼저 어, 너 되게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도와주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테네 올림픽을 찾아보면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거의 진짜 한 15년 어떤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숫자의 감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었고, 예. 네, 네, 뭐더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뭐그 정도로. 예. 음~ 그리고 오늘 또 이걸 녹음하면서 제가 그~ 여러분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도 있었죠 뭐~ 대박을 치지 못했었는데 그런 영화가 뭐~ 대박을 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죠 그래서 이분이 신부이면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셔서 진짜 어떻게 보면 값비싼 재능이죠. 돈을 많이 벌수 있었을 텐데 원했으면 어, 그런데 이제 수단의 톤절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어 의사가 정말 없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그 한센병 환자죠. 그런 환자들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암에 걸리셔 가지고 그, 근데 굉장히 말기암 환자신데도 얼굴이 너무 이분이 정말 오늘 부사 또 나와요. Happily and freely.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어, 또 그래서 또그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 명의 그 아프리카 젊은이들이 또 의사가 됐고, 예. 그 이태석 신부님이 졸업하셨던 그 의과대에 신문이 추천하셨겠죠. 그래서 그 의사가 된그 수단 학생, 어그 인터뷰도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게 되고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눔의 힘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유튜브 저도 어떻게 보면 저의 제가 어. 어 이렇게 정량을 나누고 있지만 예. 그래서 제 오랜 친구가 했던 얘기가 좀 제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그친구이 채널을 듣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 뭐 하여간 오랜 친구들 만났는데 야너 옛날에 영어성경 그렇게 줄치면서 열심히 보고 있더니 어뭐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였겠죠 예. 진짜 제가 20대 때 영어성경 끼고 살았어요 막 형광펜으로 막 그냥 어. 중요한 거같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그냥 형광펜질이 돼 있고, 예. 어, 나이대로서도 이런 걸 하고, 아마 죽기 전까지 이런 걸할것 같아요. 예. 그니까 저도 이, 이 어떤 신과의 나눈 사랑의 이 성경의 메시지와 저의 삶에 적용했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이제 좋으니까 제가 해플리 앤 프릴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했다고 제가 수업할 때 돈을 받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도 어, 이 시간을 녹음하는 시간을 저도 기대하고 예, 또 여러분들이 가끔 듣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죠 예. 유튜브가 그래서 참이 성공적인 플랫폼 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카페 메뉴 중에서 이 마시멜로우를 구워 가지고 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토치나 이런 이렇게 그런 거로 몇번 구워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마시멜로 제가 많이 구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오븐이나 어,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은 어, 전자렌지나 여러 가지 시험을좀 여러 가지로 시간이나 어, 온도나 이런 걸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그 결론을 실험을 해서 몇 도에 몇 분을 굳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시행착오를 이제 줄여준 거죠. 그분들의 어떤 경험을 나누어주셨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롭게 물론 구독자 수호를 늘려서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지는 않았겠지만요. 예. 어, 음... 이 나눔이라는 거저 오늘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눔을 또 재능의 나눔에 대해서 이태석 신부님 얘기도 드렸는데요. 교회는 어뭐 헌금이라는 교회 어떤 돈의 나눔 물질의 나눔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재능의 나눔에 대해서 저는 어좀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음 오늘의 교육, 교육 전도사를 할때 저희 부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예, 변방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예, 사람들 참석 뭐 주로 뭐 저기 애들하고 그 학부모나 그 애들을 도우려는 교사들 예, 소수의 부서였는데 나중에 그 어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있었던 오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빙고뭐 양재 그리고 당시 해외 의 교회들도 있었는데 해외 의 교회에서도 어, 성공 사례로 이렇게 예, 배우러 오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다른 이제 그 오늘 교회가 이제 그, 지교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탐방을 왔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있었던, 뭐, 자랑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혼자 한 거는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제가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이 예. 오늘 주제하고 연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 교사분들도 다 이제 처음 교사하고, 저도 처음 교육 전도사하고, 뭐,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가르침들을 어~ 성경을 토대로 한 그런 걸 받아서 이제 실천한 거였지만 쉽게 얘기하면 에, 저는 이제 확신을 해요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이 분명히 있다고 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또그 사람이 할때 그것을 관찰해 보면 어~ 이 사람 이 남들보다 확실히 낫다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예. 뭐 가르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섬기는 부분일 수도 있고 진짜 어떤 분들은 남을 막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을 막 다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저 같은 사람은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런 거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예. <웃음> 그래서 어, 사실 그 당시에 철저히 그 중심으로 했었어요. 철저히, 어, 그 중심으로 또, 어, 성경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오늘 그 부사, happily and freely. 억지로 하는 것을 정말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섬기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오늘 나온 것처럼 재능의 나눔이건 물질의 나눔이건 Happily and freely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예. 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회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애썼고, 물론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완벽이라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뭐, 각 파트에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힘든 부분들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점점 튼튼하게, 이제 교회가, 예, 저희 부서가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이, 어, 와도, 예, 튼튼하게 이제 지켜줄 수 있었죠. 저는 사실 그분들 격려하고, 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쉐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분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교사분들이 다 하셨어요, 예. 나머지는, 예, 당시 특이사항이, 제 기억에 이 신혼부부 교사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쌍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 숫자가 많아질 때는, 예, 아주, 예, 그, 교육 전도사였던 저를 제외하고 다 신혼부부, 예, 재밌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네요. 아련하네요. 그게 자, 어쨌든, 음, 음,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우리 에이스 알바생, 예. 어, 홍대 디자인과인데, 확실히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지난 주말만 해도 이제 저희 카페에 이제 이벤트 시에 쓰는 대형 TV가 있는데 어 거기 그거를 이제 이벤트가 없을 때는 우리 제가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연 대자연 뭐 선셋 이런 사진을 큰액자처럼좀 활용을 하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골라보라고 하니까 제주도의그 그 말을 방목하는 그런 사진이 너무 귀엽고 좋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손님들이 얼마나 그게뭐 그거를 자세히 보진 않겠죠 그냥 그 이미지를 보고 예. 같이 왔던 분들하고 뭐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 먹고 이제 수다 떠는 데다 이제 사실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에게 좀 많이 제가 이임을 하는데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 그런 이 친구는 자기 재능을 쓰니까 좋고 사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어, 또카페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니까 당연히 좋죠 그래서 하여튼 이 친구를 중심으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사장으로서 저의 장점을 첫 번째 이제 꼽는 게 제부로 이게 민망하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준다 이거를 얘기해서 조금 의외였어요 사실 제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더 재능이 있는 분야의 나이는 어릴지라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은 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점으로 또 생각을 했다는 게참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참 우리 인생에 신비가 있지 않나 예. 음 저는 당연히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이 친구가 많이 성공적으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제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일단은 믿어보고 관찰하고 정알 때는 또 사장으로서 이렇게 컬렉션 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예. 그러나 대부분은 어 왜냐하면 전공자로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저보다 나아요 예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뭐 알바생 같은 경우에 바쁘고 큰 카페 같은 그런 카페에서 다년간 알바생활 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예. 그러면 저보다 음료를 많이 제조해 본 친구들이거든요 나이가 어리지만 그 친구들이 가끔 하는 얘기를 제가 경청할 수밖에 없죠 예. 조언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아 우리 사장님은 나의 얘기를 경청하고 때로는 바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구나 여기에 있어서 뭔가 어, 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경험과 재능과 지식을 나눈 거를 굉장히 어,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네음 이 나눔에 대해서 음 뭔가 또한 가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다 해보려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일단 힘들고 지치고 어 외롭게 되고 폐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또 살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덜 행복한 것 같아요. <웃음> less happily가 되는 것 같아요. less happily. 예. 그리고 자유롭다? 모르겠어요.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혼자 하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인간도 밥한끼 사먹는 것도 이 나, 이 어떤 그런 나눔을 주고받지 않으면 내가 돈을 나눠주면 저쪽에서는 음식과 이런 걸 나눠, 좀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예. 공짜 아니잖아 이렇게 는할 말은 없지만. 예. 어... 네.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우리가 너무나 막, 움켜지려고 하지 말고, 예. 저는 그런 후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 아, 이거 너무 욕심을 내고 뭔가를, 저도 뭔가, 뭔가 좀, 아까 맥시멀리스트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사도 될걸두 개를 사고, 제가 스티브 잡스도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옷을 막, 한벌 사고, 두벌 사면 될걸세 벌, 네벌 사고, 뭐, 주로 이제, 비싸지 않은, 아이템들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쌓아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나 싶기도 한데 쉽게 안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아 공간만 차지하고 또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막 녹이 쓴다 존먹는다 예 이런 표현들이 저의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옮켜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누군가에게 예, 적절한 시점에 나누어 줬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다. 이런 후회를 했던 적이 여러 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그 아까 잠깐 나누었던 이 happily and freely 나누었을 때그 행복함, 사실 얼굴에서 드러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 하나님이 사실 가장 많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happily and freely 쉐어하는 행복이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 있기를 같이 응원하고 기도합시다 Thank you. 오늘도 30분 넘었네요 죄송해요